성공하고픈 마음뿐입니다. 노력도 엄청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어영부영 보낸 세월이지만 어르덧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 동안 주식쟁이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사고적인 사람보다는 즉흥적인 사람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주식 천주를2 9 0 0 0원 샀었는데 이틀 뒤부터 빠져서 250원, 100원 빠지고 잠시 멈칫하더니 2만원으로 그러다가 16,000원 이렇게 하락해서 8,000원까지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결론은 16,000원 정도의 손절매 했었는데 지금까지 만약 장기로 가져왔다면 엄청난 수익이었네요. 지나고 나면 수익 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2천만원으로 1억 5천을 만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토해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복귀를 해도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싶다가 어느덧 수익이 나면 또 손실이 났습니다. 주말에 또 복귀를 했는데 답은 나왔습니다. 파수가 답은 빨리 찾네요 문제는 욕심이더라고요 그리고 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여 손실이 나신 분이 있으면 이런 점이 없었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제 핵폭탄급 급락을 맞고 지금도 해롱해롱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정신 차리고 예전에 하던 매매로 조금 수익을 냈습니다. 이젠 다시는 절대로 미수, 욕심, 조급함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손실로 금전적인 손실은 봤지만 오히려 더 좋은 약이 됐습니다. 꼭 재계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야간이라 낮에 잠깐 주식을 해보았네요. 이번 달은 손실중입니다 어제 폭탄으로요. 이번 달은 기엽고보합으로만 만들면 성공입니다. 저 때문에 와이프, 애들 고생 엄청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이라 말도 못하고 점점 작아서만 가네요. 40대 후반의 아빠입니다. 점점 목소리 힘도 없어집니다. 애들 맛있는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흔한 제주도 구경 한번못시켜줬습니다꼭 성공해서 두배세배 갚아주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저에는 잊지 못할 날입니다.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것을 매수해보던 날이었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과 시장과 기업 가치에 대해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몸아려온 사람처럼 빨리 매수해야 한다는 마음에 주변에서 힘들어했던 말을 많이 들어 해가 망신한다는 선입견도 없어졌습니다. 친구로부터 확실하다는 정보를 듣고 겁도 없이 여의자금 얼마와 통장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 대출까지 끌어다가 고스닥 한 종목을 1억 가까이 몰빵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3일간 시초가 부분에서 무조건 매수하였습니다. 첫날 사자마자 10%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둘째 날도 7% 상승하였고 셋째 날은 3% 남짓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사흘만에 평가액이 2천여만원 가까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게 주식이구나. 왜 여태까지 이런 재테크를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은행 적금과 대출금 상만밖에 모르던 저에겐 충격이었고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1년간 열심히 저축해도 어려운 돈을 단지 일주일 동안 그것도 아침 몇분간의 마우스 몇 번의 클릭으로 말입니다. 계좌현황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고 또 보고 뿌듯해했습니다. 친구는 적어도 더블은 갈 거니까 안심하라고 했고 전 아내와 대출금 전부 상환하고 남는 돈으로 하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을 망설임도 없이 사게 되었습니다. 수익난 금액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주일 정도 지난 이 평가액이 3천만 원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방 더블이겠구나 정말 좋아했습니다. 잠시 후 잠깐 hts를 보던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창 상한가 가까이 가던 주가가 갑자기 다이빙하듯 밑으로 고꾸라지더군요. 상한가 근처에서 마이너스 15%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어 우어 신음이 나오더군요. 한 잔량 수만 주가 쌓여 있어도 매수하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망치를 뒤통수에 한대 맞은 듯 멍한 느낌의 계좌현황을 보니 항상 빨간색 수익률을 보여주던 계좌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5분만에 정확히 3천만원이 없어진 건지 도둑맞은 건지 평가액은 마이너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오르겠지 기대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직장에서 눈치 보며 주가에 주시했지만 그래도 그래프는 수면에 다이빙을 하되 고꾸라져갔습니다. 이틀만에 다시 2천여만원 직장에서 활달하고 가족들에겐 자상하던 제가 상실감에 끊었던 담배도 피우고 괜한 일에 화를 내고 운전하면서 별것 아닌 일로 클렉슨을 누르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은 오르겠지 않은 자기 만을 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도 평가액 마이너스 3천만원. 이쯤 되니까 말로만 듣던 실패담이 나에게 비치면서 농담삼아 게시판에서 보았던 한강갑니다 문성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에게 하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같이 투자 손절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어처구니 없는 초보였으니까요. 대출로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 20%라 대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주가는 지지부진하였고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요. 친구도 나도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수익을줄때실현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무렵 하늘이 도왔는지 4개월 만에 공시가 뜨면서 상한가 두방을 갔습니다.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푸른색이던 계좌가 빨개질 때 뒤돌아 보지도 않고 두 번째 상친날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적지만 천만 가까이 수익을 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죠. 500만원 정도 남겨두고 모두 출금하였습니다. 저는 500만원 가지고 단타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70만원 가까이 단타로 벌기도 하고 우량주로 여기던 종목에서는 최근 마이너스의 20% 가까이 손실받습니다. 엊그제는 시간이 남아 집에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매매했습니다 동목 게시판에 쓰레기 글을 읽고 코스닥 개잡주를 수백만 원 어치 매수하는 미친 짓을 한 거죠. 결국에는 한달 만에 500만 원을 모두 잃었네요. 5개월 동안 500만 원 정도 벌었네요. 이자비용, 기회비용까지 하면 마이너스라 생각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5개월 동안내내 젊은 아름다운 시간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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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동안 장기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대출 투자하는 저에겐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다시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신뢰 말이죠. 모든 투자자분들 행복하시고 인생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